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최보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기 이미지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 일반적으로 썸네일이라고 부르며 저도 앞으로 썸네일이라고 표현하겠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분들은 썸네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채널을 4년 넘게 운영해온 저 역시 썸네일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제야 좀 잡히는 듯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썸네일을 개선하면 채널이 성장한다라는 강의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지 이쁘게 멋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썸네일의 중요성과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유튜브 4.0에서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핵심 비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구독하셔서 채널의 성장을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은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잠시 여러분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한가하고 무료한 시간입니다. 유튜브나 봐야지 라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정보를 찾고자 유튜브를 연게 아닙니다. 그러니 검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끌려서 시청할 영상을 선택하게 될까요? 저와 생각이 같지 않나요? 우선은 평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 사고, 예능, 여행, 음식 등을 주제로 다룬 영상이 있다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관심은 없었지만 나의 호기심을 끄는 영상이라면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 제목을 읽거나 또는 제목은 보지도 않고 그냥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해서 동영상이 재생되면 처음 10초 안에 재밌을 것 같으면 시청하게 되고 재미없으면 닫아버립니다. 저만 이런가요? 다들 이렇지 않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청자가 동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할 때 1순위 썸네일, 2순위 제목, 3순위 영상의 도입부 이 순서대로 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썸네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은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고 반응도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반응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라면 아래 세가지 포인트를 신경쓰면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치전달. 둘째, 호기심 자극. 셋째, 가독성. 이세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반응을 살피는 훈련을 하다보면 여러분만의 특징을 살린 썸네일 방식이 정해질 것입니다. 제 채널을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채널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영상입니다. 조회수는 68만회 정도가 나왔고요.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실 저도 썸네일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게 4개월밖에 안된 거죠. 자, 가치 전달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구하면 바로 20만원 들어옴 이라고 써놨습니다. 왠지 굉장히 쉽게 20만원을 벌것 같은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 자극, 위, 대장내시경,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 어, 나 위나 대장내시경은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여기에서 호기심을 한번 자극해 본거죠. 그리고 가독성, 어떤가요?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씨들은 잘 들어오게끔 색깔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 뜻하지 않게 이런 폭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7,000명이 늘었습니다. 상당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는 3만회가 아직 못됐습니다. 어, 2만 7천회 정도의 조회를 얻었고요. 1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보험이다 보니 보험업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 썸네일에 인용했고요. 이 부분, 금감원 발표 완벽해석이라는 부분도 제가 일부러 노려서 써본 부분입니다. 금감원 발표, 왠지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거를 해석해 준다고 하니 어 뭔가 정확한 정보일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그런 영상이었고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정에 대한 영상 중에는 이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독성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가독성은 우리 유튜브 4.0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상당히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마케팅 연구소 유튜브 4.0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썸네일이지만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고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상들도 가독성이 상당히 좋죠. 어, 이 영상도 가독성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만들어진 썸네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채널이 성장한 후라면 썸네일의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인기 유튜버들은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써놔도 몇십에서 몇백만 뷰의 조회수를 얻습니다. 썸네일은 우리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구독자도 적은 채널이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4.0 최범이